창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윤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초기 창업자들은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할지 그 기준이 어려운 것 같아요. 능력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인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면접과 서류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습이죠?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조선의 거상 임상옥의 말입니다. 어느 시대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인적 자원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초기 창업자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말입니다. 최근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창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이템이나 자금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모든 활동은 결국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기업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든 이미 창업을 한 기업에 있었든 사람의 중요성, 즉 사람관리, 다른 말로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벤처 캐피털 전문 조사 기관인 CB인사이트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망하는 20가지 이유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음, 팀원 구성 문제가 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창업 기업들이 사업적인 문제보다는 사람 관리 또는 조직 관리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치 있는 사업 모델을 갖고도 동업자를 잘못 만난다든가 사람을 잘못 채용한다든가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실제로 2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그런 후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인력 관리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 기업에 있어서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과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람, 돈, 물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경영의 3요소라고도 하기도 하며 인적자원, 재무적자원, 물적자원 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재무적 자원,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의 숫자와 컴퓨터 개수 등으로 표현됩니다. 즉, 숫자든 장비든 바로 알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1다하기 1은 2가 명확하게 계산되며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반면에 인적 자원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람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형성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엄청나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숨은 가치라고도 합니다.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1 더하기 1은 2이지만 인적 자원에 있어서는 1 더하기 1이 꼭 2가 되어야 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즉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적 자원이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실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 플러스 관리가 결합된 의미인 것입니다.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를 어떻게 관리 매니지먼트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한한 부가가치가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창업계에 있어서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를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모집 선발하는 것에서부터 이를 육성하고 개발, 평가, 보상, 유지하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입니다. 창업기업에 있어서 인적자원관리라 함은 이러한 일반적인 인적자원관리의 관리 체계 중 모집, 선발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적자원이 회사의 비범한 가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셀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재를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적자원은 기업의 생존과 유지 뿐만 아니라 혁신과 창조로 대변되는 성장과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가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GE의 전 회장 잭 웰치는 전략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훌륭한 20명을 뺀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회사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 즉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하는 인재 확보가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창업기업에 있어서 인재 확보를 잘 한다면 사업의 날개를 달았다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창업자들이 창업경진대회나 창업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발표 등을 하는 대면 심사가 진행되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미션, 핵심 가치, 비전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설명을 해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준비되어 스스럼 없이 대답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창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중심 가치관으로 정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이템이나 제품, 자금 등에 더 신경을 씁니다. 또한 창업자라면 누구나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션, 핵심 가치, 비전의 중요성도 모르는데 과연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는 더 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사학계획서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정부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학계획서 양식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 빠져 있거나 강조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식에 맞춰 사학계획서를 작성하는 창업자로서는 더더욱 이러한 부분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그의, 의미, 목적 등을 정의한다면 그 창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스스로 창업의 가치는 챙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의미 목적 등을 채용하는 인재와도 공유하고 공간까지 얻어낸다면 실제로 창업 초기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창업에 있어서 첫 단추이고 생략할 수 없는 기초 공사인 것입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초부터 망친 신생기업은 되살릴 수 없다. 틸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첫 단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업기업이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인적자원관리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가장 근본적인 기초공사가 될 것입니다. 부실한 기초위에 기업을 세우는 것을 원하는 창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시작할 때 파트너를 잘못 선택했다든가 사람을 잘못 채용했다면 나중에 이러한 선택을 바로잡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창업기업에 있어서 창업자의 역할과 책임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구성원인 인재의 역할과 책임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재와 그 성장을 함께 만들어 나갈지를 생각해보면 아주 어려운 숙제는 아닐 것입니다. 인적자원관리기준이 회사의 중진가치관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떠한 인재를 뽑을 것인가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인재 사항입니다. 인재 전쟁이라고 하는 채용 환경에서 인재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인재를 뽑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회사의 미션, 비전, 전략의 방향 및 추진 사업 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인재 사항의 모습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창업자의 창업의 의미. 의 목적이 불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회사의 중심 가치관이고 경영 철학, 경영 인연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심 가치관을 통해서 최고의 인재, 베스트 피플을 채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적합한 인재, 라이트 피플을 채용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즉, 우리 회사의 중심 가치관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게는 당연히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문화가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창업자가 어떠한 중심 가치관을 갖고 어떠한 인재를 채용하냐에 따라서 창업 초기에 맞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데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합한 인재를 채용한다면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할 수도 있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것이며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렇죠. 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건비를 아끼려고 혼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직원을 두명더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업무 일지나 업무 규칙 등 이런 세부 사항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 제가 사실 처음 창업으로 시작했을 때는 사실 친구들이랑 하다 보니까 뭐 근로 계약서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취업 규칙을 만들 때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그냥 저희가 그냥 뚝뚝딱 만들었습니다. 사실 엄청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 위험하다고들 많이들 표현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뭐 10년 이상 알고 있던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처음 만나본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뽑으면서 그런 것을 계속 똑같이 써 왔었어요 근데 대부분 90%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 뭐 자기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떠난다던가 아니면 서로 약간 불만 사항이 있을 때 그런 규칙들과 그런 업무일지들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하면서도 그래서 1년 전쯤에 이제 저희가 그래도 취업 규칙도 만들고 업무일지 쓰는 방식도 만들고 이제 인사고과 하는 방식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뭐 그냥 단순히 두명 채용하는 거니까 쉽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회사가 성장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이제 규칙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적인 것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좋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창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경쟁력과 직결되고 고객의 지갑을 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적자원관리에도 그 회사만의 창의적인 기준과 실행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눈만 크게 뜨면 어디서 쓰던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늘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면 기성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기성복이 워낙 잘 나와서 어느 정도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체형이 너무 뚱뚱하다든가 너무 말랐다든가 팔이 너무 남달리 길다든가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맞춤옷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맞춤옷을 선택할 때좀더 나한테 맞는 더 어울리는 뭔가를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만의 인적 자원관리 기준을 정함에 있을 수도 맞춤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앞에서 말한 중심 가치가 아닌 경영 철학이나 경영 인연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창업자의 철학이 기준이 되고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인 실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대변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인 일본전산이라는 회사는 독특한 인재 선발 기준을 갖고 있어서 세상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험, 밥 빨리 먹기 시험, 화장실 청소 잘하기 시험, 오래 달리기 시험이라는 기준을 통해 인재를 선발했기 때문입니다. 즉 선발에 있어서 그 회사만의 혁신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회사만의 맞춤옷이 선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창업기업은 각각이 갖는 개성과 특성이 강합니다. 특히나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어야 경쟁력을 갈리 정도로 창의성 및 혁신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도 실천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창의성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혁신이 제품의 혁신 못지않게 회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제품의 혁신을 실행하는 주체가 바로 인적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적 자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혁신이 기초가 된다면 그야말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피터드러크는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인재인데 우리가 아직도 식켜야 일하는 산업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라 했습니다. 창업계에 있어서는 특히나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 인재가 창의 및 혁신의 주체가 되고 회사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창업기업이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한 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회사는 분명 성장을 한발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창업 전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창업 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크면 클수록 인재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은 혼자서 이룰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조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인재가 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인재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준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나 혼자 다할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하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및 파트너도 의미 있는 일, 즉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며 사명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이뤘을 때 내가 느끼는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구성원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함께 라는 기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구성원들도 조직 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